안녕! 오늘은 6월 24일 선후의 영상일기이다. 제가 일단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모자를 쓴 이유는, 제가 머리를 방금 다 말렸는데, 이제, 어, 머리 이렇게 너무 떠서, 뭐라할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게 됐고, 어, 요즘, 제가, 아무튼 그냥 오늘 얘기를 바로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6월 24일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단 6월 24일 생일 때는 아이랜드 제작 발표가 회 있었고 제작 발표가 끝나고 나서 경연을 했어요. 그 그라운드데이 아이랜드.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어서 했었는데 근데 되게 오늘 무대 올라갈까지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때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기도 했고, 솔직히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되게 피디님들이 엄청 되게 할수 있다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물론 비가 오긴 했지만, 경운도 졌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그라운드 숙소 갔을 때또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 좋았던 날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오늘은 오늘도 되게 다양한 촬영들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이 이제 아미 그 이제 저희 브랜 아니 엠버서더 이제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고 아 물론 전에 촬영한 게 있는데 오늘도 이제 촬영을 하고 왔는데 또 아미에서도 또제 제,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도 받고 옷도 받고 되게 막 진짜 제 이니셜 새겨진 가방도 받고 진짜 막 아미 그 A에다가 하트 있잖아요. 그 풍선까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미 프로모션도 찍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제 생일 케이크 해피 선우 데이인가? 해피바드 데이 선우인가? 아무튼 일단 그 케이크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v 이앱때 하나 그리고 뭐 북미 프로모션 때 하나 그리고 이제 아미에서 하나 또 받고 그래서 너무 진짜 좀 행복한 이렇게 생일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분들도 정말 많이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진짜 이번 생일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실 줄 몰랐는데 뭐 이벤트도 그렇고 진짜 축하를 엄청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더 느낀 건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야 되겠고 뭔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막 저, 선, 저, 선우 막 진짜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더 힘냈으면 좋겠고 선우 10대의 마지막 생일을 정말 축하한다고 라 했었는데 사실 저도 10대의 마지막인 게 아직까지도 좀 실감이 안 나요 왜냐면은 일단 작년에는 아이랜드도 있고 연습생 시절 때문에 일단 친구들이랑 뭔가 그런 기억도 별로 없고 되게 연습만 열심히 했었는데 어떤 터라 그런 기억이 없었는데, 딱 고1 때, 딱제 생일 때 친구들이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케이크 이렇게 주고 되 깜짝 파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생각이 많이 났는데, 오늘도 진짜 딱 진짜 깜짝 놀랐던 게 12시 되자마자 막 카톡이 막 거의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동 받았어요. 자, 대표님, 저희 회사 대표님도 축하해주시고, 오늘 이제 스태프분들도 다 축하해 주신다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제가 뭐라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 아 일단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진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는 선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내일은 뮤직뱅크 상반기 결선 때문에 또 멋있는 브랑크 데이즈들을 이제 탁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엔진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진진 감사합니다. 그럼, 그럼, 선우 영상의 기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